안녕하세요 페이스란성의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수술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돌출입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돌출입 수술은 앞치아랑 잇몸뼈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술후세달 정도는 앞치아랑 잇몸뼈를 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 일주일 정도 죽먹는 연습을 할때 어금니로만 먹는 연습을 하고 그게 잘 되면 일주일 후부터는 어, 밥을 드셔도 되는데 어, 절대로 앞치아는 쓰지 말고 어금니로만 어,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 한, 처음 세달 동안은 압차를 전혀 쓰면 안 됩니다. 어, 돌출입 수술은 어, 수술 부위가 이 상악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악동에 피가 고여서 이 피가 어, 콧구멍이나 아니면 목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하면 그래서 코피처럼좀날 수도 있고 목구멍 뒤로 피가 약간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씩 나가는, 나오는 가는나건 정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바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입안으로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입안 상처 관리인데요 어, 생리식염수로 가글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 가글을 하는 요령은 처음 5일간은 한 모금을 머금고 입을 고개를 숙인 다음에 턱을 좌우로 흔들어서 식염수가 입안에서 왔다갔다 한 다음에 뱉어내는 거고요. 5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평소 때밥 먹고 입 헹구듯이 우구자우구자우구자 어, 입을 헹구듯이 식염수로 입을 헹구고 뱉어내면 됩니다. 이 가글은 한 달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루에 10회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스스로 3,4일 정도까지 계속 붙는데 이때 지켜주면 덜 붙는 여러가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좀 높은 곳에 두는 게덜 붙게 되는데요. 잘 때도 좀 고개를 높은 곳에 하고 3,4일간 주무시는 게 좋고요. 얼굴을 차갑게 할수록 덜 붙기 때문에 처음 3,4일간은 찬찜질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부터 금연과 금주를 하고 계셨을 테고 수술하고 나서도 한 달에서 두 달간 금융과 금지를 유지해야지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